브레이크를 이제 잡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막 누구는 싸운 줄 알고 막 그러니까 괜히 오해도 있고 아, 지금 치료실 하는데 조금 무섭네요 저한테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무슨 날이냐면 수술? 시술? 하는 날이에요 어, 여러분이 뭐 발견하셨나 모르겠는데 사실 저한테는 약간의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거든요 어,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전거 타고 하다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이제 잡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대로 남떨어지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와나 진짜 죽는구나 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제가 운동신경이 좀 좋아서 그런지 전봇대 쪽으로 가서 박은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고 턱이 다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피 범벅이 되고 좀뭐 기절했죠 기억도 없어요 그때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서 늦게나마 수술을 결심하고 이제 병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우 무증인데 무증이 얼굴이 이렇게 가리면 물쟁이 <웃음> 근데 얼굴 이렇게 하면 물쟁이 아이 뱃살을 좀 빼고 또좀 하고 얼굴도 좀 가라오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좀 얼굴이 아쉬워요 무슨 날씨가 완전 거의 여름이에요 여름 아무튼 지금 올라가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고 바로 시술이 되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음,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촬영한다는 거는 허락 맡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뭐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뭐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슨서가보 부탁드릴 도 제가 그턱 아, 쪽인데 그러면 뭘로 해야 되죠? 흉터? 어떤 네, 네. 원으로 생긴 거예요 저요? 다친. 다치... 네, 다친 거예요. 다치신 거면 일단 기타 부터로 잡아드릴게요. 네. 어, 네. 긴장되네요. 제가 여기서 촬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좀 촬영해도 괜찮은가요? <웃음> 괜찮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모가 일단 앉아주세요 사진을 네. 찍는 거예요? 네 시술 밖보다는 흉터가 아까 말씀하신 여기요 대학본 보시고 시술부위 이쪽 부분 이렇게 맞으시 네네. 굉장히 가까이서 찍네요 <웃음> 촬영 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전거 타다가 핸드이도 맞으시지 않나요? 이게 어쩔 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실까요? 이거 뭐냐고, 뭐 상처가 왜 났냐고 하면 이제 막 누구는 싸운 줄 알고 막 그러니까 괜히 오해도 있고 시도 자체는 모두 다 침으로 들어갈까요? 침으로 해요? 침으로 어 제가... 그럼 이거 한몇번 정도 해야 되나요? 일단 육회 정도 바로 6회? 를 받아보시는 음. 게 좋을 거 같고요 어,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다치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네.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졌어요. 네, 네, 네. 그럼 그때 당시 에 찢어지고 나서는 꿰매셨었나요? 네, 꿰맸어요. 네, 여기를 여덟 방울인가. 네, 제가 사진 좀 봤는데 네, 네. 다른 쪽에도 흉터가 좀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요? 네, 여기 쪽에도. 아한 맞아요. 한어 그러네. 네. 그 생각도 못했는데 <웃음> 뭐 나가지고 칼로 네, 네. 칼로 뺀거 같은데 아, 네. 아픈가요? 따끔따끔. 음. 좀. 막 너무 아프거나 막 그러진 않고? 어한 4살짜리, 5살짜리 어린 애기들도 다들 쓰는 의문이시죠? 왜냐면 제가 거의 4살 수준으로 좀 <웃음> 민감하거든요 어식템을 <웃음> 네. 네. 네. 네. 좀 바르고 배술할 아, 거고 다른 거 궁금하신 거뭐좀 있으실까요? 음...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니 제가 여기 상처가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네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더 심한데 바본가 봐 진짜 아, 지금 치료실 하는데 조금 무섭네요. 뭐 원장님 말씀으로는 3, 네 살짜리도 받는다는데 괜찮겠죠? 뭘다큰 성인인데. 거울 보시고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 거울, 거울. 아, 네. 아, 보고 계실 까요 네. 아유 안 봐도 되는데? 아, 네? <웃음> 아 보기 좀실례요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제가 상처가 거의 한 20년 전쯤 난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뒀는데 드디어 치료를 받게 되네요 잘하고 올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런 피부 시술 자체를 거의 처음 해보시죠 뭐 레이저나 이런 거좀 해보셨나요? 어. 아네 봤어요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시술해보신 분들은 어쨌든 얼굴 쪽에 하는 시술들이 다 통증이 좀 있거든요? e s 살짜리 o r r y I'm sorry, I'm s o 거의 다 됐습니다 r r y I'm s o r r 그래요? 이쪽 끝에 쪽이 좀 s o 셨죠 y I'm s o 그리고 뭐 3, 4살짜리는 아프겠는데요? 그래도잘 <웃음> 받는 애기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어... <웃음> 사실 여기 하는 거는 별로 안 아픈데 여기 하는 게좀 따끔하네요 <웃음> 오늘 당일 세안은 패드 붙여서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세요 안에 <웃음> 드리겠습니다. 다 덮을 정도로만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여기하고 여기하고 시술 받고 왔는데 이걸 세살침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서 놀랬어요 그리고 별로 안 아파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끔 있었어 쬐끔 여섯 번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흉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까 해서 나중에 비포, 애프터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끝아 배고프다 밥이나 먹어야지